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물론 영상을 올렸는 뭐 영상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영상을 보게 되면 뭐 저도 아 정말 잘 지었다 뭐잘 지었다 보다는 인테리어를 잘했다 뭐 이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옵션 부분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결국 은뭐 세대수 위치 가장 중요한게 위치 겠지만 은 세대수도 어느정도 괜찮으면서 근액도 괜찮은 부분들의 아파트들도 있긴 합니다 하 지만 그런 아파트들이 뭐 결국은 지금 미분양이 낫는 상태고 사실 그 미분양으로 의해서 어느정도 가격이 좀 떨어지면 살려고 하는 분들도 좀 계신 것고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시기가 아니었고 예전에 분양을 했다면은 전부 다 완판 쳤을 수도 있는 아파트들도 있죠 수성구에 있는 자이런의 아파트 같은 경우도 후분양 개념이었지만 사실 일찍 분양을 했다면 완판 쳤을 수도 있습니다. 분양가는 높았지만 기세력들이나 아니면 갭투자 아니면 다양한 아파트 투자를 하는 분들이 대구에 와서 금액을 사실 크게 따지지 않고 위치만 보고 투자를 했다면 자이런에도 충분히 완판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결국은 제 생각에서는 기업도 사실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우분양 부분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지만은 좀 일찍 작년에만 했었을 또 완판을 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사실 우리가 기업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사실 어떤 정보를 알고 있음에도 얼마든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실수는 할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비싼 아파트를 누가 살까 현대 데 일부 또 팔리기도 팔렸죠 거래는 절벽 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기본 베이스는 될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부터 여기까지 거래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안 봐도 계속해서 거래가 안되고 있고 미분양은 쌓이 가고 있고 그 와중에서도 미분양이 나와도 또 일부 거래가 되는 것도 있고 아무도 지금 아파트가 어떻게 어떻게 흘러갈지 동향은 알줄 몰라도 실질적으로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그 동향을 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요. 물론 이런 데이터들이 없다면은 결국 뭐 하나부터 열까지 뭐 국토부 자료로 다른지 뭐 인터넷 자료 다 집어가면서 시청 자료. 그리 확인을 해봐야 될 건데, 지금 같은 경우 이런 자료들이 좀잘 나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자료만 가지고 뭐 어느 정도 체크해 볼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지금 대구에서는 뭐 경북 쪽으로 전입이 갔다가 경북에서 다시 대구로 오는 지금 어떤 밀도 자체가 조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경남 쪽에는 사실 별로 없는 편이고, 서울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 대구로 들어오거나 서울 경기도로 나가는 어떤 전입전출 인구수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데이터는 그냥 형식적으로 알아만 놓으면 될 건데 왜 굳이 대구에서 경북으로 저번 예전에 올린놓은 영상을 보게 되면 대구, 경북이 아니라 서울, 경기도 쪽으로 많이 움직였죠. 결국은 위장전입이나 전입전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일 때문에 아니면 학교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전입전출을 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어떤 부동산의 투자나 투기를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전입 전출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대부분 아파트들이 현재 미분양이 나와 있는 상태지만은 할인 분양을 하지 않고 옵션 부분에 이제 어느 정도 뭐 할인 겸 옵션을 기존에는 옵션이 아니었는 품목들을 기본 사양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6월달이지만은 3월달 지금 미분양 현황을 보게 되면 은 지금 4월달하고 큰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5월달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마찬가지 시청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은 3월달 자료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6,572개소였다면 은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4월달로 6,827개소로 사실 그다지 많이 늘지는 않았다.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중공 전의 미분양이 6,572개소고 실제 중공 후의 미분양은 195개소 뿐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대구 전체 미분양이 지금 중공 후에 195개다. 이 자료는 100% 믿을 수가 없고 3월달이고요. 마찬가지 4월달을 보게 되면 4월달 대구 전체의 미분양이 주춘 6,827개소에 중공이다된악성 미분양은 195개 수뿐이 없다. 일제히 어떤 통계 자료만 가지고 얘기할 것 같으면 195개요. 1000세대에 뭐 한세대에 200개 미분양 나와도 충분히 견디고요. 굳이 뭐 조직 분양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공 후에 한 우리가 보통 지금 보면 아파트가 좀 세대수가 많은데는 1200세대, 1300세대, 1000세대 많은 넘는 아파트들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분양이 195개 뿐이 안돼 있다는 것은 사 실이 통계 자료는 맞지 않다 그리고 일부에 들어가서 확인만 해도 이런식으로 뭐 분양 중이거나 미분양인 아파트들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인터넷에 버젓이 떠 있는데도 사실 그렇게 뿐이 미분양이 안났다 사실 건물을 다지않는 아파트들을 직접 한번 찾아가 볼 필요도 있고요 찾아갈 필요는 없죠. 뭐, 찾아가서 묻는다고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모델 하우스에서 얘기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직원이다 보니까, 뭐, 어떤, 알기 위해서, 어필을 하기 위해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하시면 되고, 대부분, 이게 관리자분들 위주로 어느 정도 얘기를 좀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느 시점에서는 할인을 좀할수 있는 부분들은 여지는 분명히 나와져 있습니다. 이제 자, 이런 애 같은 경우도 실제 저도 들어가서 한번 봤지만 지금 인터넷 쪽에 나오는 금액은 10억에서 11억. 사실 뭐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렇지 않죠. 10억에서 11억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뭐 10억에서 11억으로 이렇게만 나오는 건데요. 사실 이런 데이터만 100% 또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시간이 나신다면 한 번씩 가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얘기를 들으면서도 어느정도 판단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가상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다 저도 인터넷 기사를 계속해서 꾸준히 보고 있지만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계속해서 뭐 거래가 안된다 미분양이 쏟아진다 미분양이 쏟아지는데 아파트는 계속 건축을 한다 건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세워 놓을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대주 마찬가지 pf 라는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 이자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높다 높다 뭐 얘기를 하고 사각이 상승을 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그냥 뭐 인터넷 기사에서 보는 겁니다 근데 그 기사를 하나하나 짚어서 쭉 하고 들어가 보면 원자재 가격은 상승 했지만 은 자체에서 원자재 가격을 내려 주면서 그 원자재를 받아서 다시 도급으로 거래를 하는 중간 마진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높아도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들어가는 아니면 원룸 건물에 들어가는 어떤 원자재 가격이 그만큼 100% 다 적용이 돼서 그만큼 높게 책정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아무래도 물량으로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 보면은 더 저렴하게 구입하는 사람들은 구입할 수 있죠. 그건 자기 능력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동양 자체에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높아서 뭐 아파트 가격을 뭐또뭐 올려야 뭐 된다 뭐 이런 얘기의 기사들도 있고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뭐 그런 얘기의 기사들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주말에 기타 등등 전화를 오는 분들 계시고요 또 외지에서 전화 오시는 분들 계시지만은 연하게 전화해서 묻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느 뭐 아파트를 사야 돼요? 어디를 구입해야 돼요? 그거는 뭐 예전에 장비때 저한테 전화 오신 분들이나 그래 전화 왔지. 지금 그렇게 얘기할 분이 아닌데 <웃음> 아무래도 외지에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뭐 지방에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아, 대구가 지금 엄청나게 미분양이 쏟아지고 있고 그렇다면 은 예전처럼 할인을 하겠지 그때 아파트를 하나 좀 사야 되겠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다른 정보가 전혀 지금 없죠 예전하고 틀리게 뭐 대물로 물건값으로 아파트를 받아서 지금 따로 매매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닐 분들이와 또 지금 같은 경우는 뭐가 있는가 하면 예전하고는 틀린게 예전에는 사실 실거래라 하는게 없었죠 실거래 신고가 없었습니다 실거래 신고라 하는게 없었기 때문에 실제 가격이 얼마가 그렇게 됐는지 대물로 받았는 물건으로 거래해서 얼마만큼 낮춰서 거래했는지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실거래 신고 때문에 몇동몇 몇 호에 사실 얼마의 거래가 됐는 데까지 다 나오죠.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은 또뭘 해야 되는가 하면 원장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다양한 지금 어떤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지만 빨리 진행이 안 되는 이유들이 요런 실거래 금액들 그 다음에 원장 정리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기타 등등 다양하게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누구 하나 미분양 이라고 아파트 자체 시행 속 쪽에서 할인을 한다 뭐 그런 얘기들은 아직 나오는 게 전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승 미분양 소위 말해서 입주 입주 시기에 그런 얘기들이 조금 나와서 그 얘기조차도 뒤로만 얘기가 돼서 일부 거래가 됐는 걸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뭐 대출 부분 규제를 풀었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부자 투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아파트, 단가 자체가 높죠. 분양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만큼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해서 내가 실입조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라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자에서 주고 잡아집니다. 그리고 돈이 여유가 있는 분들, 투자 투기를 하려는 분들도 계시죠. 현금을 들고 있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그 투기로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시점에 샀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뭐 장기간 보든 단기간 보든 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마가지 이율 자체가 높다 보니까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뭐 아파트 얘기를 하면서 뭐 다른 상가 주택이나 주택 얘기를 제가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아파트 가격이 내리면 주택 내리는 거 아닌가요 다가구 주택 내리는 거 아닌가요 상가주택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론상으로는 아파트가 가격이 하락하면 주택은 내리게끔 그런 이론은 되어 있습니다 경제 서적에 보면 뭐 그렇게 뭐 이론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선 대구는 틀리죠 보다시피 대구의 재개발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어마마하게 많이 했고요 그리고 아직도 계획을 잡아놨는 재개발 들이 많은데 지금 계약금 이 일부 나가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못나가는 재개발 구역도 있고 계속해서 수막이 걸리면서 재개발 진행을 한다 하는 동네들도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재개발을 했다면 은 여기에 있는 아파트들 자체가 아니 주택 뭐 원룸 뭐 빌라 전부 다 이런 것들을 다 밀어서 재개발 소위 말해서 철거를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주택들이 다 어디 갔겠습니까 그런 주택들이 결국은 다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뭐, 100세대 정도 되는 동네에 재개발이 들어왔다. 근데 아파트는 여기 100세대에, 주택, 다가오 주택, 뭐, 다양하게 철거를 해도 1000세대까지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는 수요가 계속해서, 공급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지만, 주택, 즉, 소위 말해서 땅은 공급이 안 됩니다. 단지 거래가 뭐안될수 있는 지역의 구역의 동네에 상가나 주택이나 뭐 상가 주택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이 많은 재개발을 했는 동네에 토지 자체가 투자가 되, 토지 자체가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주택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 아파트보다 뭐 단지 더 오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아파트 가격이 올랐는 거는 은 투자, 투 세력, 그 다음에 재개발 보상을 받았는 분들이 뭐 다시 아파트를 사는 그런 어떤 순환의 고리에서 계속해서 돌고 돌고 돌다 보니까 거래가 되는 건데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서의 거래가 줄거나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수도분 되겠죠 그 시점이 과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아파트 가격이 지금 떨어진다고 해서 주택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재개발로 풀린 돈이 일부 아직까지도 돌고 있기 때문에 단지 아파트 구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위치가 좋거나 뭐 상권이 좋거나 아니면 가격이 저렴하거나 이런 쪽을 찾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카트는 마찬가지 수송구 뭐 가장 좋겠죠. 하지만 은 가격이 너무 높고 아직까지도 가격은 더욱더 떨어져야 되는데 결국은 수송구가 어디까지 가격이 떨어지느냐 그게 어 요지가 될것 같고요. 예전 2008년 7년도에도 군구나 달수구는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었죠. 할인폭도 어느정도 있었지만 은 단지 수송구의 아파트를 많이 그 시절에 지었다 보니까 단지 뉴스에 나왔는 것들이 수성구로 나왔는 걸로 알고 계시지만은 아시는 분들은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중고 장가지 달수구 마찬가지 첨부 다 가격대가 4억대 5억대 6억대 됐었지만은 할인을 다 했었고요 미분양이 나면서 3억대에 거래가 된 아파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저한테 전화가 오시는 분들 뭐 얘기들이 통상 뭐 하나로 조율을 한다면 결국은 수성구의 아파트도 위치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가격이 저렴한 동네의 아파트를,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해야 될 거고요. 마찬가지 중구든, 남구든, 동구든, 뭐 달수구든 할것 없이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전부 다 가격이 어느 정도 저렴한 부분에 아파트를 구입해야 된다. 그리고 뭐 3억대, 4억대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관계가 없지만 06억이 넘는 상황에서는 위치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세대수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를 구입을 하면서 영남향을 구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도로와 가장 가까운 아파트 단지 쪽에 아파트를 구입해야 된다. 그리고 아파트 오열층이 아니면은 아예 저층, 1층을 구입하시는 게 맞습니다. 2층, 3층, 뭐, 제가 영상을 올리나는 모델 하우스의 가격표를 보시게 되면은 1층에서 뭐 3층까지 터울을 주고 아니면 1층에서부터 2, 3, 4, 다 각기 다르게 뭐 금액을 조금씩 터울을 주고 뭐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1층 같은 경우는 그나마 수요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3층은 큰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로얄층, 마찬가지 수요가 어느 정도 있죠. 로얄층 수요가 있기 때문에 중간층에 애매한 층보다는 차라리 1층, 다자녀 세대서를 가지고 청간소음 때문에 1층을 구입하는 분들, 그리고 단지가 어느 수 정도 받쳐주면 은 거기에다가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을 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로얄층이기 때문에 청수도 1층, 장가지 로얄층 위주로 가시는 게 맞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들었는다. 들었을 때는 가장 가까운, 역세권이 좀 가까운 쪽이 낫겠죠. 그리고 남쪽을 바라보는 남향이 나을 거고요. 그리고 상가가 어디로 배치가 되어 있느냐, 들어오는 입구가 어디냐, 이쪽이 메인 도로라면은 상가가 뭐 이쪽에 상가로 형성이 되고 입구가 이쪽에 형성이 된다. 아니면 입구가 이쪽에 형성이 된다. 뭐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쪽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으면서 남쪽. 입구가 지하철과 가까우면서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남쪽.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일 것이고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또 물어보고, 하나 꼭 당부를 드린다면, 영상을 한 개, 두개 보고 좀 전화 좀 하지 마시고요. 전화보다는 또 마찬가지, 문자, 장문의 문자 제가 답장 안 드린다고 했는데, 진짜 안 드립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도, 뭐, 문자로 해서 물건 사는 사람도 없는 상황에, 뭘 모르면서 물어보는 상황에서, 장문의 문자, 큰거에 넣어놓으면 그러니까 뭐가 아쉬워서 전화를 드립니까? 따반놈이 우을 판다고 뭔가 궁금하시면 직접 전화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뭐 전화할 자신도 없으면요. 문자도 넣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무슨 돈을 번다고 돈을 벌 것이라고 손해를 안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전화해보면 아이고 괜히 미안해서 문자 넣었습니다. 미안할 것 같으면 전화하세요. 전화 아니면 미안하면 아예 전화도 하지 마시든지 문자를 그렇게 장문을 넣으면 제가 문자 그 답장을 어떻게 해 드려요 할 얘기가 많은데 그리고 뭐 항상 얘기하지만 영상 몇개 보고 전화 문자 하지 마시고 어느정도 좀 보시고 문자 아니면 뭐 전화 하셔도 관계 없으니까 그래 하시고요 그리고 물어볼 때는 어느정도 뭐 찾아보고 한번씩 물어보세요 너무 상당하게 물어보시는 분들 좀 많습니다 뭐가 뭔지 몰라서 못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까지도 재개발 마찬가지 아파트 다양하게 전화는 오시는데 그런 부분은 기본에 특해지지 않을까 물어보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정도는 좀 생각을 하시고 물어봐야지 그렇다고 제가 뭐 그래 잘 안다고 뭐 그렇게 뭐하게광범위하게 물어보면 제가 이런 아파트 재개발 다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요 저도 수시로 찾아보는 겁니다 뭐 예전에는 모르는 걸좀 물어보면서도 알게 드린 적도 있고 그리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런 노력에 어떤 나중에 정말 기회가 됐을 때나 다시 저한테 전화가 왔을 때는 전화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우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이고 물어볼 때는 뭔가 좀 찾아보시고 한 물어보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찾아보면요. 한 물어볼 만큼 다 나옵니다. 요새 인터넷에. 아무튼 지금 아파트 미분양 계속해서 기다리는 분들 계시고 외지에서 전화 오는 분들 많습니다. 경기도에서 가끔, 뭐 경남 쪽에서 가끔, 경북 쪽에서 가끔 그렇게 전화해갖고 물어보신다고 뭐 제가 뭐 크게 할 얘기도 많이 없지만 대부분 영상에 올리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고 제가 나중에 정보가 있다면 거의 맞춰서 정보는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많은 재개발들, 마찬가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재개발 보상금이 안 나가는 것도 많고, 수독이 된 것도 많습니다. 마찬가지 이 많은 아파트들 지금 대부분 거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좋은 기회에 구입을 하시는 게 맞다. 아직까지는 그냥 동양만 한번 훑어보십시오. 계속해서 아파트 거래가 안 되고 있고, 미분양은 나오고 근데 아까 보신것와 같이 악성 미분양 오늘 재개발 아파트 동향은 요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